멈췄어요. <웃음> 모찌! 나와! 거기 구석해. 안돼. 위험해. 나와, 모찌. 모찌 나오세요. 모찌 나오세요. 오지 나와 <웃음> 나와 이제 가자 모지 어머! 아빠! 새끼 있어요! 헐! 한마리 한 두마리 세마리 んふふふん <laughs> <laughs> @웃음 <웃음> 아이고 뭐지 집 사있어서 애교 부리는 거야 사랑이 고팠어? 너무 좋아서 어떡해 아, 어떡해, 너무 좋아서. <웃음> 아이, 아이, 손가락을 물라 그래? 아유, 어떡해, 우리, 뭐지? 애교가 넘쳐가지고, 이거, 어떡해. 일로 와. 그래. 아유, 아유, 아유, 아 너무 좋아서 한 바퀴 막 도네. 자기 전까지는 이렇게 만져줘.